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입니다. 아, 오늘은 어, 등이 아프시거나, 등이 결린다, 혹은 등이 아프다. 어,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등에서 피가 쫙 빠져서 내려간다, 라는 느낌. 어떤 이런 분, 이런 정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아,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여러, 여러 차례 해봤던 아, 겪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그뭐 아. 하여튼 등이 묵직하거나 결리거나 아, 하여튼 뭐 그런 증상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제,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 아, 참 못난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믿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어떤 조금, 아 여러분 동영상 들으실 때 조금 주의해서, 그리고 할수 있으면 좀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주의사항들 같은 거 있어요. 그 주의사항들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그 주의사항들 자꾸 놓쳐버리고 이러면, 여러분들 엉뚱한 결과를, 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몸살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지시니까 제가 조금 우려가 돼요 어, 저는 이제 뭐그 치료하는 방법들을 어, 치료 원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뭐, 효과는 있을 거예요. 효과는 있는데 여러분들 무리를 하신다거나 또 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좋으니까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동상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몸은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또 오늘 등통, 뭐 등, 뭐 등이 결리거나 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웃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쪽 그러니까. 등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어,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어, 뭐저선 등쪽 이제 승모근이나 이렇게 어깨 뒤쪽 근육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 승모근이나 이런 쪽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승모근은 누구나 탄탄해요. 이렇게 보면 승모근이 너무 또 묵직해서 딴딴해져서 아프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견갑골. 이렇게 이 갈비뼈 뒤쪽에 있는 이 근육들을 우리가 거의 어 현대 생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는 이등 근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좀 부족한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이제 농사일을 한다거나 어 자연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활동을 이렇게 뭐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등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등 근육을 거의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왜, 근육을, 우리 몸의 근육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쪽 혈관, 그러니까, 등 근육을 형성하고 있는 그모세 혈관 쪽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면, 그 혈관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말라버리면서 더 이상 그쪽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려고 하고, 그등 근육으로 와야 될 피가 그냥 허리 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등에서 피가 쫙 내려간다. 이런 기분이 들면서 아프다. 뭐꼭 이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등에 근육이 너무 뭉쳤어. 이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워낙 안서던등 근육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게된 거야. 서게 되다 보니까 이 말라 있던 혈관 쪽에 피가 너무 돌으면서 이제 피가 이제 순환이 되지 못하고 빠져 나가지 못하고 등에 뭉쳐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져도 등이 이제 빠질 때는 결리는 현상이에요. 등 결린다 그런 거는 피가 없으면서 결린다, 이러고, 죠 뭉친다 이런 거는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머리 쪽이나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정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이다, 다음 이러면 혈액이 모였다라는 거고, 결린다 이거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목직한 통증이냐, 결리면서 막, 기분이 이상해. 막, 가쑥 뭐 빠져버린 것 같은, 어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저도 뭐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해봤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알 수는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몸이라는 거는, 원래 자연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몸을 움직이다 보면, 다시 피가 돌아오고, 또 빠져나가고 하면서, 자연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라고 죠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나이가 이제 40, 50이 되고 이러면, 한번 빠졌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복원력이 작동이 되지 못하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그쪽 혈관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온 몸이 균형이 무너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단 등통 이제 일단은 그건 어 결리거나 어떤 뭉쳤거나 어떤 대처 방법은 좀뭐 똑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어 한번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간단하지는 않아요. 간단하지 않은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상을좀 신중하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묵직한 통증이냐, 결린 통증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처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약간은 달라져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버리면, 뭐, 등이 더 뭉쳐버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마시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치료 관련 동영상은 항상 제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여러분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리는 현상부터, 등이 결리면서 확, 뜨끔뜨끔 하면서 막, 뭐 하여튼, 뭐가 빠져버렸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등이 결리면 이 뒤통수까지 막 결려요. 등이 결리면 이 뒤통수까지 막 결리면서 이 뒷목도 결리고 뒷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뭔가 근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와요. 피가 없으니까 근육이 이제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근육에 피가 없으니까 근육이 제대로 자꾸 뻐걱뻘걱 소리가 나고 뭐 하여튼 희한해요 그죠? 예. 그래도 이제 피를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누워서 하는, 어그 방법이 있어요. 그니까, 러 또, 누워서 한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침대, 그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침대 위에서 하긴 하는데, 침대보다는, 이제, 바닥, 이제, 어 맨바닥에서 하면 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매트리스나, 좀, 푹신푹신한 어떤 요를 하나 깔아놓고, 너무 푹신하면 안 되고, 있어요. 약간 딱딱한 요를 하나 깔아놓고, 바닥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훨씬 됩니다. 이 매트리스는 쿠션이, 아니, 침대는 쿠션이 너무 세서 효과가 좀잘안 나타나요. 그니까 러 바닥에 매트리스나, 얇은 매트리스나 좀 딱딱한 요를 하나 깔아놓고, 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이런 동작은,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손을 여기다 띄우고 이렇게 잡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할때 여기다 이렇게 잡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이등 쪽에 힘을 좀강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등에 힘이 팍팍 느껴질 거예요 등에 힘이 팍팍 느껴지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피가 이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등이 결린다는 것은 등에 피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힘을 작동시켜서 피를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몇번 했다고 해서 피가 확 들어오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뒤통수하고 이 머리 쪽으로 피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원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어, 시스템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뭐, 팔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하 편한 대로 하세요. 그, 자, 이렇게 몇번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다음에,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뭐, 팔을 내려도 되고, 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슴을 조금 덜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꾹꾹 눌러줍니다. 자, 꾹꾹 눌러주면, 이제 등거주이 더, 이제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쪽지, 어깨 뒤에 견갑골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피가 계속 들어오게 돼요. 응?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몇, 몇 차례, 뭐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정도 한, 해, 하,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고, 이것도 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꾹 눌러주고 그죠? 어.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뒤통수를 이제 발을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모으고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뺀 상태에서 뒤통수를 누르면서 몸을 띄워 버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반동을 조금 줍니다. 반동은 머리를 이렇게 골고루 돌려 보세요. 그러면 뒷목에서 뻐걱뻐걱뻐걱 소리가 날 거예요. 피가 돌으면서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데 이제 피가 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하시면 이제 등에 피가서 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등통이 이제 등이 결린 현상이 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아,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등이 결린다고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그 좌우 비대칭 상하 비대칭 전면 후면 비대칭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그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쪽만 계속 밀어붙이면 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서 몸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피가 가는 거는 좋은데 갔다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피가 거기서 정체가 되거든요. 정체가 되면 다음이 오고 다음이 오면 몸살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여기서 동작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동작을 뭐 7차례, 8차례 한다고 해서 다음이 오거나 몸살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해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느낌이 좋아서 막한 50차례 정도 했다. 그것도 자기 직전에 했다. 그러면 이게등 쪽이 뭉쳐 버릴 수가 있어요 뭉쳐 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때 이제 7차례 여덟 차례이 정도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머리 누르는 건한 두어 번 두세 번 정도만 이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죠?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하게 하다가 이제 상태를 보고 아 이게 나한테 통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하게 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한번 더해 보고 아좀 풀린다 이러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등으로도 또 움직여 보는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등 근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지금 당장은 풀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당장 풀렸다가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재발할 거라는 거죠. 그니까 예. 그러니까 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 뭐운동이라면 여러분들이 막 조금 짜증 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몸을 균형되게 사용한다. 균형되게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등이 좀 결린다, 이러면, 이제 막 집에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바깥에 있는데 누워서 할수 없다, 이러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 써서 팔꿈치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네? 너무 팔꿈치도 하지 말고, 이렇게 뭐, 팔 전체로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한 번씩 이렇게 뒤통수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만 이제 그런 증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가운데 한 번씩 이런 걸 해주면 이제 더 이상 등통은 이제 등이 결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등 문제가 없으면 다 해결된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런 동작을 너무 자주 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 앞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등쪽으로 또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앞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뭐, 눈이 침침해진다든가,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요 그니까, 러 여러분이 원래 이제, 이 뒤쪽 앞쪽, 오른쪽 왼쪽, 그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해서 공략을 하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던 다른 어떤 그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니까 러 항상 제가 이제, 보세요 <웃음> 뭐 물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7차례, 8차례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 어깨까지 힘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가보시고 다음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슴을 들 올리는 거예요 가슴을 들 올려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한 반동을 한두번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뒤통수로 그러니까 허리에서 등으로 피를 끌어올린 다음에 팔꿈치를 해서 등에서 어깨로 피를 끌어올리고 머리를 눌러서 어깨에 있던 피를 뒤통수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면 맞죠? 자 이렇게 했다는 라 거는 엉덩이 쪽 허리에 있던 피를 등으로 끌어올렸고 팔꿈치를 눌렀다는 거는 어깨 쪽으로 피를 또 올렸다고 뒤통수를 눌렀다라는 거는 어깨에 있던 피를 뒤통수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 자, 아까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처음에 이제 병이 결릴 때는 일단 뒤통수 위주로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 내가 이걸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만약에 이제 작정을 하시게 되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거는 이 이걸 한 처음에는 한두번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드는 것도 해야 돼요 왜 뒤통수만 누르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뒤통수 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빨을 딱딱 거리면서 이렇게 앞면 마사지를 앞면 마사지를 이렇게 꾹꾹 해주세요 이게 이마를 혹은 들고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여러분. 탈모도 예방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두피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 한번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한번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 목에 앞쪽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얼굴이 내려앉는 것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내려앉고 두피에서 피가 빠지면서 탈모도 막 진행이 되는데 탈모도 막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과 앞쪽, 이걸 구분하시고. <웃음> 여러분 혹시나 이걸 너무 눌렀어. 팔꿈치를 너무 누르게 되면 반드시 등에 다음이 옵니다. 다음이 오면,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을 눌러주고 난 다음에 팔을 위로 이렇게 좀 뻗어야 돼요. 꽝투하듯이 바람을 좀 불고, 이렇게 하면 이 앞가슴 쪽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기 때문에 등으로 가는 피가, 이렇게, 앞쪽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꾸 물병 들기를 이제 또 활용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집에 아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1 5터 정도의 물병을 들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맨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약간 무게를 걸면 효과가 더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앞가슴 근육이 활용이 돼요. 앞가슴 근육이 활용이 되면서, 아가성 근육은 이제 남 남성분들의 이래 아가성 근육을 활용하는 생활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 아가성 근육을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유방 쪽이나 이 가슴 쪽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이 가슴이 처지기도 하고 이 목이 너무 가늘어져 버요 목이 자꾸 차가워지고 가슴 근육이 없으면 목의 혈관이 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자꾸 차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목에 스카프 같은 걸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야, 패션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볼지 뭐지만 막상 당사자는 항상 목이 차가워서 감기에 잘 걸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차가우신 분들도 아까 이제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고 어, 이런 방법들을 이제 생활화해서 이제 목에 혈관을 자꾸 형성을 시켜야 돼요. 어, 형성을 시켜야 되고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저도 어떤 그 세미나에 오신 분한테 이제 저도 이제 모세혈관이라는 설명만 자꾸 했는데 이제 유령혈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령혈관. 그 유령혈관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보였다 이런 혈관인데 여러분들 이이 모세혈관은 일종의 유령혈관이에요. 운동을 하면 혈관이 진짜 만들어져요. 혈관이 뻗어나가요. 근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 혈관이 말라버려요. 분명히 몇 개월 전에는 있었던 혈관인데 몇 개월 후에 엑스레이 찍어보면그 혈관이 없어져요. 그 이걸 유령 혈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자극을 계속 가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지만 혈관이 형성이 돼요. 혈관이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따뜻해져요. 그 어떤 분이 목이 너무 차갑다 이런 분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그분이 그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원리적인 측면을 잘조 생각을 해보시고, 그죠? 그렇게 목운동. 여러분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잘 적용을 해보시고. 또그 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만 이렇게 머뭇도 집중 공략을 하면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그 우리 온몸은 그죠? 골고루 잘 써야 돼. 골고루.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성분들은 이쪽 근육을 안 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이쪽 근육도 안 써요. 이 겨드랑이 밑에 근육을. 그러면서 나중에 이쪽에 문제가 생겨. 여기 대상포진이 온다거나 막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또 이쪽도 가슴을 워낙 안 쓰니까 여성분들 중에 가슴, 이 위쪽에, 이쪽에 대상포진이 자라요. 피가 없으면 대상포진이고요. 그러니 하여튼, 여러분들이 몸을 잘쓴다는게왜 중요한가를, 응? 자, 이제, 지금 했던 동작들은, 이제, 뒷, 어, 뒷 어, 이거, 등이 결릴 때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등이 너무 묵직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등이 너무 묵직해서 아프다 어. 자, 그럴 때는 이제 저 동작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저 동작을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충분히 지금 등에 피가 와 있어서 묵직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어. 저 동작을 하면 안 되고 아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등이 결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 그 50견 치료법 중에 이제, 이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병을 이렇게 끼우고, 그죠?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아서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 겨드랑이 근육과 견갑골 근육, 등 근육이 살아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등이 결리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등이 결리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도 한번 해보시고, 응. 여성분들은 워낙 팔굽혀펴기를 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렇게 좀 다리를 최대한 뻗고 이렇게 가볍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이런 운동도 좀 해주세요. 안해죠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면, 이 가슴 쪽, 이 가슴 위쪽, 이목 아래쪽에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이런 운동을 꼭 해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이제 등이 목지 가거나, 등에 담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등에 담이 왔을 때는, 이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이 동작을 하면 등에 피가 더 많이 가면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담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등에 담이 왔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등에 담이 왔다라는 거는 이 뒤통수로 피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첫 번째 꼭한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이 뒤통수로 피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등에서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가슴 쪽으로 피가 너무 안 오고 있다네. 그러니까 심장에서 올라온 피가 주로 등으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등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직업이나 생활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에 어느 부분으로 피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분명히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표준화 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는 왜 이런 게 나타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패턴을 잘 살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는구나라고 깨닫는 분은 똑똑하신 분이야.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가슴 쪽으로 와야 될 피가 등으로 너무 많이 집중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으로 가던 피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려 주던가 가슴 쪽으로 보내주면 등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등이 묵직한 증상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동작들은 등이 결릴 때 나타나는 치료법이고 지금은 등이 묵직하거나, 다음이 왔거나, 이럴 때. 그, 그러니까 사람 이제, 이제,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등통을 많이 호소 해요. 어, 폐가 잘안 움직이게 되니까. 폐가 잘안 움직이게 되면, 폐색성 폐지나 기관지 확장 때문에, 폐에 피가 자꾸 고여요. 그,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그, 그러니까 특히 등쪽에 피가 정체가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몸을 잡아라 운동법이다. 몸을 자꾸 움직여서 피를 계속 순환을 시켜야 돼. 바람을 불면서 순환을 시켜야만 가스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또 의아해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등에 담이왔을때 묵직한 통증은 이 동작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동작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동작 건너뛰는 거야. 자, 이 동작 건너뛰고 이제 곧바로 이제 등을 이렇뒤 통수를 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뒷목 뒷, 뭐 원래 제목은 뒷목 통증 뒷목 결림 성목은 통증 뭐뒤 통수가 아플 때뭐 이런 제목을 달아놨어요.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일단 이 동작을 몇 차례 해주시는 거예요? 에? 이 동작을 몇 차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좀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 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피를 보낸 상태에서, 자, 아까 뒷목 결림이라는 치료법 들으신 분도 똑같아요. 제가 빠뜨린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해주고 난 다음에 좀 누워 계셔야 돼요. 한 5분 정도. 그래야 목에 힘을 가하고 난 다음에 이 관성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지. 만약 이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 버리면 올라가다가 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효과가 반감이 돼 버려요. 그 오히려 이 뒤쪽에 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고 난 다음에는 그죠? 어 몸통을 띄어서 눌러주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좀 흔들면서 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이제 팔을 위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권투를 해도 되고 바람을 좀 불면서 바람을 좀 불면서 이렇게 자꾸 하면 이 앞쪽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힘이 가는 곳에 근육이 움직이는 곳에 피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으로갈 피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 자 물병을 들고 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죠 아, 물병을 들고 하면 더 효과가 더 좋고 자누워서 뒤통수를 먼저 몇번 누르고 난 다음에 그죠 자 물병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자 너무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어깨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바람을 좀 불면서. 제가 이 오른쪽 무릎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이 오른쪽 무릎을 좀 세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동일하게 뒤통수만 누르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만약에 한 다섯 번을 누르면, 뒤통수를 한세번 정도 눌러주고, 머리 들기를 한두번 정도 해주면, 3대2가 되면서, 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져요. 그죠? 어, 원래는 1대1을 해야 되는데, 뒤통수 누르기와 머리 들기를, 원래는 1대1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뒤쪽에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동 비중을, 뒤통수에다가 더 많이 준 거예요. 3대 2로 이렇게 주시 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들고, 자, 이마 마사지를, 에? 이빨을 좀 딱딱거리세요. 이빨을 좀 딱딱거리면 여러분들이 잇몸, 잇몸에도 피가 들어오고, 눈으로도 피가 들어오면서 눈도 좀 밝아지고, 자, 풍치나 치연염 이러신 분들은 이빨을 저작 활동을 안 해주면, 나중에 잇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피가 안 들어와. 잇몸에 피가 안 들어오면 잇몸이 주저앉아 버리죠. 그죠? 잇몸이 왜 주저앉겠습니까? 피가 안 들어오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잇몸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좋게 하느냐 이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망가지는 거는 거의 잇몸에 피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피가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잡을수 없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약도 안 통해요. 잇몸뼈 전체가 그냥 연골이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빨 닦다 하는 거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이마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시고 그죠? 아 그게 그러니까 뒤통수 누르기를 꼭 해야 등에서 피가 이 뒤통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면 러 이제 등에서 담이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앞으로 들거나.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저런 걸꼭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뒤통수에 다이 왔으니까, 뒤 등에 다이 왔으니까, 이제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팔굽혀펴기를 가볍게 하세요. 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이, 손바닥에,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지점에. 그래야 어깨가 안 아파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운동 잘못하면 맨날 어깨가 다치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꾹 누르면서 팔굽혀기를 펴 하는 게 안전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깨도안 아프고 이 앞쪽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집에 이제 바깥에 나가 있으면 바닥에 엎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책상이나 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팔굽혀기도 좀 하시고. 또 제가 아까 뒤통수 누르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줬죠? 벽에다 대고. 뒤통수를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벽하고 발, 다리 사이를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먼저 기대는 거예요. 기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서서 다니니까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서 머리에서 피가 다 내려와요. 그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게 내려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대신에 수염이 많이 자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뒤통수만 그 누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 나중에 좀 이제 등이 많이 좋아지면 발굽 펴기도 하시고 이제 앞통수도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앞통수를 누를 때는 항상 안안안안안안이 이렇게 해 주셔야 이 앞면 쪽으로 앞목과 이앞 얼굴 쪽으로 이렇게 피가 올라오게 돼요. 그냥 누르기만 누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꾹 누르면서 음, 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벽이다 앙앙앙자 음, 음, 음,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이제 앞 얼굴 쪽으로 피가 올라오면서 얼굴이 이렇게 벌게 지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 진다라는 거나 빨게 진다라는 거는 모세혈관으로 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 연세가 되시면 머리에서 피가 자꾸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내려오면 이제 뇌에 피가 안 가면 이제 뇌 경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뇌혈관이 좁아지다 좁아지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잘못된 상황을 가면 뇌혈관 이제 파열이,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어,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와, 그럼 머리로 피를 올려야 되겠구나 아마 이제부터 막 나는 열심히 목운동 해야 되겠어 큰일 나요 이 가슴 운동과 등근육 운동, 목운동, 머리 운동을 항상 균형되게 해야 돼 균형되게 균형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 보면 이 머리 쪽으로 피가 또 너무 치고 올라와 버리는 수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그죠?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어딘가 아 이쪽 근육이 너무 없다 그럼 이쪽 근육을 또 키우고 이쪽 근육이 너무 없다 이쪽 근육을 키우고 목운동도 그죠 뭐 이쪽을 누르면 이쪽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뒤통수를 누르면 뒤근육이 움직일 거에요 아 목도 균형되게 형성을 하고 목 디스크가 있다. 이건 뭐 무조건 목 근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 거야. 디스크는 근육 문제요 근육이 빠지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니까. 그 목, 어떤 디스크 문제를 자꾸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 문제를, 물론 이제 막 디스크 파열이 됐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수술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파열이 돼도 근육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적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제것들이 있습니다. 음 그,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어떤 이 방법들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 대다수의 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어 겪게 되는 이제 등통.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났는데 등이 막확 희한하다. 그 거기 조심스럽게 적용하세요. 조심스럽게. 제가 조심스럽게 적용하고있습니다 <웃음> 그러면 꼭,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막 댓글에 이래 올라오는 분들 보면 꼭 저한테 따지듯이 얘기요 저한테 따지듯이. 그, 까 제가. <웃음> 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꼭 욕은, 욕을 얻어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 여러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치료를 위한 거는 신중해야 돼요. 그죠? 어.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우리, 어, 지난, 지난주에 어떤 최상우님, 최상우님이 어, 어제, 보내주셨는데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아, 최상원이 후원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순님 권사님인데요. 지난번에 세미나 오셨던 권사님 같아요. 아, 맞을 겁니다. 제기. 아, 권사님 권사님은 또 매달 후원금 보내주시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 권사님 제가 아, 덕분에 동영상 잘 찍고 있습니다. 아, 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선희님, 홍선이님또그렇게후원 보내주셨는데, 홍선희님은 벌써 그원금 보내주신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매달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느리게 가자. 자, 느리게 가자. 아, 제가 얘기, 얘기하는 게덜 그런 겁니다. 그죠? 2보 전진, 1보 후퇴. 자, 느리게 가자님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정웅님, 어, 한정웅님, 도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어, 한정웅님 감사드리고요. 어, 그렇습니다. 제가 막이 뭐 동영상을 계속 올리게 되는 동력, 그러니까 어떤 힘은, 어, 여러분들 후원금과, 어, 또 이제 그 유튜브 광고 있잖아요. 어, 어, 광고를 통해서 조금 제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후원금만을 통해서는 이 일을 계속 해나게 하기가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을 제가 어지간하면 광고를 잘안올리려고한 2년 동안 거의 광고를 잘안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정상들이 무지막지하게 많더라고요. 무지한게 많고, 야 이런, 이런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치료법을 어떻게 다 아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떤 아왜 이런 병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 원인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확신이 생기면 아 이건 통한다 아 이거는 진짜 분명히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제 확신이 생으면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상을 알려주시는 것도 제가 아주 아, 효과적인 방법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 여러분들한테 선뜻 이렇게 공공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혹여나 잘못된 결과가 있을까 싶어서 어,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신 정상들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댓글에 대한 답은 못 드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거의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해 드린다고 보셔도 돼요 왜, 왜 그런가 하면 그 후속 조치들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해보세요 해갖고 이게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이 사람이 제대로 적용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그걸 위해서 또두 번, 세번 두번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제가 정상적인 생활이 안돼 버리기 때문에 공평하게 제가 아예 답변을 안해 드립니다 안해 드리니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프고 답변을 못해드린 것도 죄송하고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을 통한 도움이나 세미나를 통한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나에 오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미나를 왜 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법은 가르쳐 드리는데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나 이런 방법은 가르쳐 드리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치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제대로 잡혀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어떤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완전히 엉뚱한 결과들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치료에 관련된 지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뜻 가르쳐주기가 두려운 거예요. 결과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래주머니만 잘 차면 치료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몇 번마다 한 번씩 작동을 해야 되고 동작을 해야 되고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가 결국은 모래주머니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점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셔야 될 분들은 오시는 게 좋아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그 기본 지식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세미나에 오시기 전에 꼭 듣고 오셔야 될 동영상들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아, 아니, 저, 그. 그런 동영상들을 안 듣고 세미나에 오시면 저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테 폐해를 끼치게 되는거예요 왜? 동, 기본 동영상을 안 듣고 오시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또 해줘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짜증이 날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동영상과 세미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 속 이렇게 전화가 오요. 전화가 오는데. 근데 전화 안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 밀고 들어오셔요. 그, 제가요. 진짜 받을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막 근무 중에 전화가 오고, 회의 중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한 번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그냥 공평하게 못해 드린다 세미나에 오시던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연구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극소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잘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병들 사실은 고혈압 치료법도 이 동영상들 안에 들어있어요. 방광염 치료법도 들어있고 전립선 비대칭 치료법도 이 동영상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안 달았을 뿐이야. 치료 원리는 거의 다 똑같아요. 공황장애 치료법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목을 안 달았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하고 관련된 동영상만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동영상 한 개를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3시간, 4시간 어떻게 보면 7시간, 8시간 의 시간에 분량이 걸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있으니까 사실 뭐 이석증 메뉴에르 증상, 이명증상 도 제가 올린 동영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야 제가 거짓말 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명이나 이석증, 매니에르 증상, 어지럼증에 대해서 찍, 결국은 찍기는 찍을 텐데 나중에 보면 제가 찍었던 내용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 손가락 통증, 뭐, 손가락 그, 방아쇠 수지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이 좀 아깝죠, 그죠? 아, 이 동영상을 다 들어야 되느냐. 다 들으면 여러분한테 좋거든요. 좋아요. 장난 하여튼 뭐, 또 엉뚱한 얘기 한다고 또한 5분 잡아먹었는데, 음.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그, 등통 치료법 좀 주의해서 하세요 잘못하면 몸살이 올수 있어요 주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